북3 EV는 완충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아 최초의 전기트럭으로 크루즈컨트롤 장착을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과거 출시되었던 상용차들에 비해 편의 기능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몇 수련들까지 있는 걸 보면 봉고도 많이 변했구나 싶습니다. 봉고3 모델도 일반 승용차와 같이 크루즈컨트롤 스위치 어셈블리를 변경하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및 장거리 운전이 많은 분들께 필수로 자리잡고 있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너트를 탈거하고요.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장착 시 조향각에 틀어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핸들을 탈거합니다. 크로즈 컨트롤 스위치 어셈블리로 교체합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를 허브 너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지속 30km 이상에서 작동 조건이 성립되며 우측 스위치에 있는 레버를 통해 주행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작동 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